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길성입니다 오늘은 저기, 턱관절 장애. 그러니까 뭐, 턱관절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거나, 뭐, 세근세근 하다든가, 이렇게 턱관절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거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어려운 어떤, 치료 과정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쉬운 어떤, 증상 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여튼 잘 들어보시고, 어, 또 조심스럽게 또 적용해보시면 또 쉽게 치료되실 거예요. 어. 일단은 턱관절 장애는 결국은 여기 보면 귀아래부분 이렇게, 이제 입을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턱, 턱뼈가 이 끝부분이 있거든요. 어, 턱, 이제 두개골하고 아래턱여러분들 그 윈니까지는 두 개골로 연결되어 있고 아래턱은 아래턱은 여기 식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식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관절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증상을 가지시는 분들은 결국은 뭐예 식사를 하실 때나 음식을 먹을 때저 이제 저작 활동을 잘안 하신다거나 또 너무 이렇게 뭐 대화를 말을 안 하신다거나 이렇게 혼자 지내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을, 입을 자주 사용을 안 하시면, 어, 또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뭐 베개를 너무 높게 베고 주무신다거나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약쪽에서 피가 떨어지면서,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경, 경험을 해 봤었고,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냥 추천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또 쉽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가장 간단한 거는, 그 뭐,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어떤 분이 아프길래, 이제, 아프다 그러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앞니발을 이렇게, 딱, 딱, 딱, 딱, 이렇게 딱좀 어금니나 앞니발을, 이렇게, 이제 힘을 주면서 딱, 딱그래봐라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냥 좋아졌대요. 어, 뭐, 일주일도 안돼고 그냥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좋아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증상이 아주 심한 건 아니었죠, 그죠? 어, 그러니까 빠르게 치료됐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여기 뭐랄까, 턱 관절 근육이 많이 소실이 된 거예요. 턱 관절 근육이 많이 소실되니까, 이제, 근육이 이제 관절을 붙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무릎 관절이다, 뭐 팔꿈치 관절이다, 또 동일해요. 이제 관절 부분에 근육이 소실이 되면, 이제 뼈하고 뼈끼리 이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이제 근육이 약해지니까 또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이가리를 하신다거나 뭐 밤에 막 이를 콱 깨물고 주무신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이게 사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그 이때 근육이 많이 소실되면서 또 이렇게 뼈끼리 부닥치면 결국은 이제 염증이 진행되, 염증이 진행되고, 통증이 자꾸 심해지면 이제 염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미연에 어 방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약한 운동, 아 약한 요법과 이제 강한 요법이 있는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 일단 강한 요법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냥 강한 요법부터입니다. 강한 요법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너무 무리하거나 또 욕심을 내서 빨리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조심스러워요하여튼 여러분들 좀 주의깊게 좀 활용을 해주시고, 그죠? 네.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바닥, 손을 하나 내 보세요.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어디 책상 같은 데 있어요. 책상에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갖다 대세요. 팔꿈치를 갖다 대고 손바닥을 턱 아래에다가 이렇게 대시는 거야 자, 팔, 책상에다가 이제 어디 앉아서 그죠 책상에다가 팔꿈치를 대고 옆 밑에다가 손바닥 위에다가 아래 턱을 갖다 대시는 거야 자, 갖다 대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입을 이렇게 쫙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하는데 약간의 힘이 느껴지도록 그러니까 너무 센 힘이 너무 강한 힘이 작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근육이나 혈관이 이제 회복 과정에서 이 명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됐다가 갑자기 돌아오면 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이 막 두통 현상이나 머리가 아프다든가 혹은 너무 심하게 이렇게 근육이 회복되려고 하면 염증이 이제 열이 과도한 이제 압력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염증으로 진행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시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이렇게 올려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을 이렇게 벌렸다 당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냥, 아, 아,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천천히.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라고, 이게 머리를 조금 누른다. 이제 강하게, 이 손바닥에다가 아래턱을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힘이 더, 가해져요, 턱관절에. 그러면, 이제 힘이 작용을 하면, 이제 혈관, 이쪽 혈관 쪽으로 피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피가 들어오면서, 이제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살아나면, 근육이 살아나버리면 뼈끼리 이제 부닥치는, 예, 이제 상황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벌어지면, 어,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 이걸, 자, 이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뭐, 이게 기준을 안정해주면, 여러분들이 막, 막, 너무 열심히 하다가 염증이 생기고, 막,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런 동작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한번할때한세번 정도 해주세요. 세번 정도. 아. 그. 자, 네. 한번할 때, 막, 뭐세 번에서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루에 딱세 차례만 하세요. 세 차례. 아, 그게 안전해요. 그니까, 어, 아, 또 이렇게, 또 너무 심하신 분들은 또 요, 요것만 해도 또 무리가 가실 수가 있어요. 무리가 가실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뭐한세 차례 정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3회씩 세 차례 정도. 그니까, 뭐 아침에 한 번, 점심 때한 번, 저녁에 한 번, 자, 요렇게 해주시면,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막뭐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 괜찮네? 괜찮네? 뭐, 소리도 안 나기 시작하네? 막, 이,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어. 그런 느낌이 오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지시는 건데, 하여튼, 그, 좀, 특관절 근육이 많이 소실되고 이제, 그, 근육이 소실되면, 신경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모든 혈관과 근육을 따라서 신경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혈관이 너무 팽창이 돼도 신경을 압박을 하고, 혈관이 너무 줄어들어도, 혈관, 신경이 이제, 괴사되는 어떤, 그게 신경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빨을 딱딱 그린다거나, 막이갈이가 한다든가, 이게 이제 신경이 소실, 그게 신경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신경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발버둥이에요. 자기가 이빨을 막깨무어 잔다라는 거나, 이게 근육이 너무 소실돼갖고 어떻게가도 본능적으로 막 이빨을 깨물게 되니까 우리가 찬강 차강, 찬강 겨울에 이래 나가면 이빨이 막 떨리잖아요 이게 이게 왜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 말은 머리에서 피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빨을 본능적으로 떨려서 머리에서 피가 확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보냐면 쇼크가 돼요 기절을 한다거나 어. 그러니까 사람에서 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나가면 모든 신체 혈관들이 수축이 되면서 또 몸도 이렇게 수그러지면서 이거 피가 내려와요 내려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으로 이빨을 막딱딱딱딱 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딱 하게 된다는 거는 이쪽으로 피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이게 물론 이게 경동맥이라고 해서 뭐큰 혈관을 통해서 머리를 올라가는 피도 있지만은 혈관도 있지만은 이 식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혈관도 있어요. 이 앞면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인데, 나중에 이이 혈관이 말라버리면 얼굴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얼, 얼굴이 내려앉기 시작해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내보면쫙 내려앉으면서 주름이 생기고, 목도 가늘어지고, 얼굴도 막 광대뼈가 확 튀어나오고, 막 눈도 점점 작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막아내려면,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그 저는 이제 유튜브 상에다가 이렇게 동영상들을, 뭐, 이렇 치료 관련 동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자 신청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서 제가, 제가 올린 동영상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장길성이라고 이렇게 치셔서 그 이름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이 쭉 나올 텐데, 그, 그래 보면, 뭐, 치질 치료법, 오식견 치료법, 어깨 통증 치료법, 뭐, 두통 치료법, 하여튼, 디스크 치료법, 바지 정룡 치료법,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뭐, 비염 치료법, 뭐, 감기 치료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거는 강한 욕구, 이고 하루에 한세 차례 정도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다 그래서 아. 하여튼, 어, 그 자기도 모르게, 뭐, 오른쪽 이빨로만 계속 음식을 씹는다. 혹은 왼쪽 어금니로만 계속 음식을 먹었다. 뭐, 수십 년 동안. 그래 되면 이게 또, 얼굴에 좌우 비대칭또 발생이 돼요. 한쪽으로는 피가 올라가고, 한쪽은 피가 안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또 왼쪽 턱관절만 아프다. 뭐, 오른쪽 턱관절만 아프다. 막 이런 현상도 벌어져요. 어.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약간 강한 욕법을 이렇게 사용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일상생활 하실 때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좀 영구적으로 치료하고 싶으시면 자그 단순해요 자 목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거울을 보시고 한번 이빨 닦으실 때 화장실에서 이빨 닦으실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빨을 이렇게 어 하면서 바람도 이렇게 조금 불어주시고 바람 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이제 폐를 수축시키는 행위인데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이게 폐가 커져가는 걸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폐가 다 커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폐에 돌았던 피가 못 나가면서 폐가 자꾸 폐는 작으면 작을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그 TV를 보면 이게 바람을 불어주는 행위가 굉장히 좋다 좋다 이런 얘기 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람을 불어주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사실은 우리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어 굉장히 좋아요 이빨을 딱딱한 번씩 길 가시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면 분명히 턱관절 통증이나 턱관절, 턱관절에 의한 어떤 그런 불편함 같은 거는 분명히 없어지실 거예요. 없어지실 거고. 그래, 하 그렇습니다. 제가 막하여 뭐 동영상을 항상 올릴 때마다 너무 길게 올린다 그래갖고 불편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든 조금 짧게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 하여튼 저기, 뭐, 예. 살다 보면 이제 소화불량이다, 역류성 뭐 식도염이다, 만성 설사다, 방기 증상이다, 이런 걸로 자주 체한다, 막 목에 이물감이 생긴다, 어떤 이런 증상들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죠, 그니죠 일단 은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장기 관련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은 제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고 찾으세요. 대사정후군 치료법 1이라고 찾으시면. 그 동영상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이런 동영상들을 순차적으로 일단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동영상들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렇게 밑에 댓글란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댓글란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시다 보면 컴퓨터에 보시면 이제 동영상을 띄우면 바로 밑에 댓글이 쭉 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그렇게 뜨는 게 아니고 이제 영상이 이렇게 뜨면 그 밑에도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보죠? 그 근데 그 동영상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면 그맨 밑에 댓글이 나와 있어요 댓글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댓글을쭉 보시면 아 이제 다른 분들이 아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어떤 그런 댓글들을 쭉 올려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거기 보시면 주의사항도 이렇게 나와있고 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아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턱관절 통증에서 이제 머리도 이렇게 자꾸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머리 흔들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동작인지 몰라요 머리를 자주 흔들어 주시면 나중에 치매가 안 와요 또 이빨도 딱딱해 주시고 목에도 힘주시고 자꾸 흔들어 주시면 나중에 뒷목 통증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면 40년이 지나고, 50, 50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뒷, 뒷목도 당기고, 얼굴도 내려앉고, 막, 어깨 통증이 시작되고, 어깨 통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요 여러분들, 이제 어깨 통증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제말제말 들어보세요.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라고 동영상이 있어요. 저는 그 동영상 굉장히 좋은 동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뭐 어깨 통증에 관한 거의 대부분이 그 동영상에 담겨 있어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라면 제목은 똑같지는 않아요. 뭐, 뭐 견갑골 통증, 뭐성 승모근 통증, 막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검색을 그렇게 하시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운동을 잘못하면 무조건 어깨가 아파요. 뭐 헬스를 해도 어깨가 아프고 막. 운동을 안해도 어깨가 아프고 날이 들면 어깨가 아프고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깨, 어깨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깨를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동영상은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이니까 어깨 회전근개 파열 5 0개 치료법이라는 동영상 혹시나 이동영상 듣고 계시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이 이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보세요 그리고 보시고 좀 신중하게 보세요 신중하게 보시고 나중에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어깨 통증에서 좀 자유로워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내면 네? 그더 이상 어깨 통증을안 가져도 돼요 이 턱관절도 사실은 어깨 통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손가락까지도 손가락까지도 다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경추에서 신경이 나오면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깨를 잘 컨트롤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그 우리 모두는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몸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워낙 천천히 망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어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꾸 이러는데 아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망가져가는 우리가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자꾸 다리를 사용하고 피가 자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망가져요. 근데 그걸 보충을 해주고 회복을 해주면 그 망가져가는 시간을 점점 늦출 수가 있다는 거지 제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여러분의 몸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장애나 뭐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이런 분들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아주 특이한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세요. 세미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요즘 평균 뭐다 5명, 6명씩 계속 오시고 계세요. 어,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하는데 이렇게 오고 계시고 세미나 관련 동영상은 그 대사증후군 치료법 77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동영상은 보실 필요 없고 그 바로 밑에 댓글란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막 올려보세요 그 바로 밑에 댓글란을 보시면 어 세미나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주 특별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 직접 저를 한번 만나서 어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세미나도 오시고 제가 어, 한동안 이제 후원금 얘기를 하는데 후원금이 한동안 안 돌았어요 그런데 어, 근데 하여튼 이필영님 예, 이필영님이라고 저, 누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음, 어떻게 하든 세미나 진행이나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데 있어서 어, 제가 참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저도 뭐 감사의, 감사의 말이라도 이렇게 한마디 드리는게 아, 인지상정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탁관절 통증에서 좀 <웃음>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음, 이 뒷목 결림 증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뒷목이 아프다 이거 사실 이거 되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약간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머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항상 두려워요. 혹여나 이분들이 잘못 적용해서 막 두통에 시달린다거나 막 매혈관에 문제를 발생시킨다거나 이럴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제가 조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면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